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이크 시르니르라는 우리 사슴 한번 세워봐야 안 되겠나, 이제. 어, 복귀분들에게는 어쩌면 사슴은 좀 무섭게 생겼잖아. 아니, 귀엽게 생겼나? 하여튼, 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는데 쉽습니다. 아, 핵심 한번 알려봐드릴게요. 어? 일단은 말이죠. 텍 세팅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티밋 형님이 메인 핵심 딜러고, 어, 그 다음에, 여름문 카드 누나. 여름문 카드 누나가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공략이 또안 돼. 야, 공략이 안 되는데. 형나 여름문 카드가 없어 어, 어, 그냥 딜 찍는 영상이라 생각하고 재밌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어 여러분과 누나는 너무나 핵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없이도 클리어하는 덱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포럼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얼마 참 좋습니다 어, 태양신 프레이 일단 밀림나바 자리는 어 저는 원래 페이스타너스 썼는데 어, 밀림나바더 좋다고 해서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사슴은요 2패 4패를 조심해야 한다 아요 그게 끝이에요 끝이야 진짜 농담 아니고 형이 한줄 정리하자면 그거야 사슴은 2패 4패만 조심하자 아, 2패 4패 신호등 돌리는 거고 이제 기억 안 나죠 옛날에 한번 접을 때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일 거야 뭐 일단은 처음에는 요주 때리는데 주 때릴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 건 뭐냐면 캐릭터별로 돌아가면 좋습니다 캐릭터별로 돌아가면 좋으면 그러면 은 이제 여름문간주 누나 개성이 발동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성물이 있다면 성물까지도 발동됩니다. 그래서 이빠부잡 차크닥 랭업되면서 지막 되는데, 어, 오케이. 프로미너스파크다우서버크닥 크기 보고 있습니다. 사슴. 자, 그래서 사슴 2패에 왔습니다. 2패는, 어, 이제 2패, 4패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2패부터는 어, 색깔별로 마차가지때리 된다. 요거죠. 여기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만약에 빨로 시작했다. 면 빨, 초, 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파랑으로 시작하면 파, 빨, 초, 뭐 이렇게 돌면 되지. 어. 그거를 어겼을 때는 어떤 층마다 다른 어떤 디버프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지키면 됩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뭐, 자, 초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초. 어, 합체제가 좋잖아. 요 초, 파, 빨. 했죠? 아이, 너무 셀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색깔은 안 맞지만 우리 형 극딜로 녹이 면 되거든요. 한번 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초. 1 십, 십일만. 파. 터터터 51만 와, 야, 만림나무 상당한데? 0만5 0 50만 야 이거 사슴아 니 이거 좀 많이 5텐데 괜찮겠나? 1 50만 자 요렇게 <웃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딜증류 영상으로 보셔도 되구요. 괜찮습니다. 시원하지? 어, 마순대막 터지잖아. 재미로 보시고, 어, 내가 저걸 따라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빨간색이 없다, 그죠? 빨간색이 없다 보니까, 빨간색 없어도 돼요. 여기서는 3패잖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캐릭터만 도, 돌렸으면 돼요. 캐릭터만 돌렸으면. 그러면 지금 3명의 캐릭터스 스킬 하나 썼지? 그러면 랭업 됩니다. 랭업 되거든. 어, 수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스위프트 러시 한번 착착 째고 있고요. 자, 와 이거 브레이크 있거든. 어, 브레이크 아니었으면 엄청 따왔을것같은데 지금 브레이크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 꽉꽉꽉 하면서 착그닥 랭업 착 올라가죠. 어, 끝났죠. 그러면 거의 뭐 사슴은 말랑말랑하죠. 새보다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솔직히? 뭐 그거는 구스형 스펙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제 스펙으로 새 봤잖아, 새, 새 같은 구스라고 봤을 때 새보다 지금 훨씬 시원하잖아. 자, 일마가 어, 이제 사패야, 사패 사페 또 뭐겠노? 어, 신호등을 지켜줘야 된다. 색깔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오, 어, 뭘로 한 치보고, 어, 파가 패가 많으니까 파로 한번 털어볼게요. 파. 그럼 빨 나와야 돼 이제 빨초 요거 삼성일 것 같거든 파 이렇게 가볼게요 오 기대되는데 빠바바 우와 밀림나버 이거 대단히 세네 진짜네 저는 페스타로 깼었습니다 페스타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고요 밀림나봐 더 세네 근데 지금 우와 뭐 끝나 붙나 야 사슴아 <웃음>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티민형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녹았어요 아주 쉽게 이겼대 <웃음> 그래 그러게요 사슴이 진짜 더 쉬워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2층 갑니다. 어, 근데, 형, 나는, 요런 명간도 누나 성물이 없어서 랭업은 안 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랭업이 안 되면, 어, 그래도 개성은 발동합니다. 개성은 발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다 그렇게 깨왔어. 지금 이제 너무 쉬울 뿐이야, 랭업이 돼서. 자, 성물이 있으니까, 아군 3명이 각각 스킬 1회씩 사용하면 랭크업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없어도, 어, 에이크 시누리즈에서웨턴 시작 시두턴 동안 모든 아군 능력치 증가 부여 있고요이거만 해도 엄청나지? 그리고 3명의 아군이 각각 스킬을 1회씩 사용하면 모든 아군에게 동일한 효과를 한번더 부여한다. 30%에 또, 또 30% 또한번더 부여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물론 성물이 있어서 랭업까지 되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번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자, 요거 다음 우리 2회 때뭐 나옵니까? 신호등 나오지? 신호등 나오니까 또 색깔 하나씩 좀 남겨놓으면 좋겠죠? 그 정도 생각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2패, 4패가 중요하니까 2패, 4패에 맞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맞죠. 좀 기억하면 됩니다. 빵! 안 죽었어요. 예. 이쯤부터는 한턴 킬이 좀안날수 있습니다. 사스마 치보세요 아임마 밀림나바를 자꾸 치네 그러면 밀림나바한테 근타를 넣어줘도 됩니다 보통 자꾸 우리 누나를 치기 때문에 우리 누나한테 근타를 넣어놓은 건데 밀림한테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제 어차피 끝났다이가 임마 이거는 그지 지금 그러면은 조금 비교적 약한 패를 좀 틀면서 지기쁘는 거라 그러면서 좀 남으면 필살기도 한칸좀 준비해 주고 아, 필살기는 임마께 좋아요 임마께 프레이커 프레이가 2타격 필살기니까 브레이크일 때도 되니까 좋습니다 자 2패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하면 되나 신호등 지키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다만 2층 2패는 요게 여 붙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요거요거 피해 고정 피격시 받는 피해를 모두 1로 고정 1피밖에 안깎이니까 신호등을 한바퀴 돌려야 비로소 저 방패버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 요게 3층에는 4패 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되도록 약한 걸로 털어야 되겠지 약한 걸로 맞습니다 약한 걸로 톡 빨초파 약한걸로 틀었어요그 다음 다시 빨 가면 되죠 빨초파빨 아무리 세게 때려도 1피 자,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 한 타격당 1이구나 드립, 드립 3은 나왔네 그래도 3 투두둑 3 나왔어요 자, 랭업 되면서 삼성으로 한번 꽂아 버립니다 툭툭툭 좋고요딜잘 나왔다 아, 밀림이가 조금 맷집에 문제가 있네요 이쪽에다 근타를 넣어야 되겠는데 어 이거 잘못하면 어 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밀림 쓰시려면 근타를 밀림한테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초, 파. 야, 파 세겠는데, 이번에. 초, 파, 빨, 안 죽었으면, 얼티미 형. 자, 요렇게 가세요. 요렇게. 왜냐면, 2층, 2패는 한번 틀려줘야 돼요. 요것까지 생각하면 좀 머리 아프세요. 그냥 하여튼, 지기 분데 뿜데. 지기 분 되고, 만약 못 지기면은 한번 틀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체 비결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뭐그 우리 얼티민 형패 어디 갔노? 죽었나? 저 사슴 되고 질질 농노 자식이. 어? 자, 그러면 이제 3패는 뭐, 생각할 게 없으니까 지기면 됩니다. 퍽, 크덩. 짜, 크닥? 짜, 크닥 브레이크 있는데 이 타격이라 참 좋죠, 궁이. 파바박 때리면서 랭한번더 받아먹고. 어. <웃음> 뒤진거 컨텐츠, 컨텐츠 같은다 보이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이거 손가락 좀 찌를게요 너무너무 막깔려 너무 가지고 자형 그러면 지금 얼티밋 형은 빛 속성이잖아 그럼 이 색깔에 안 들어가는 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아직 신호등이 시작되기 전에는 괜찮아요 막 써도 돼요 신호등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해되나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색깔이 들어갔잖아 그럼 그 색깔부터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털어 볼 수도 있다 빛 카드 이런 거를 어, 털면 애가 죽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털어볼게요 파바바박 꽉크당 자또 들어간다 사슴아 꽉크당 형 죽이지 마 봐봐 저 우리 삼성 딜 한번 보자 형형 잠깐만 아이씨 또 못봤네 아이야 딜찍러 컨텐츠 진짜 아니에요 진짜 공약이에요 진짜 형 진심으로 믿어줘 난나 진짜 근데 이게 시원하나? 아마 시원하면 됐고, 마. 어? 근데 일단, <웃음> 공략 같기도 하잖아. 아, 아니, 아 공략 맞아. 내가 적어도 그래도 핵심은좀 쉽게 설명해 주지 않냐? 어? 뭐만 유의하면 된다? 2패 4패만. 그거 얜, 때려 펴면 되는데, 뭐. 뭐. 어? 이제 팰 때도 캐릭터별로 돌아가면서 패자. 요 정도 어? 그것만 알면 사슴이 새보다 훨씬 쉬워요. 솔직히 자, 그러나 이제 3층이기 때문에 좀 단단할 거예요. 어, 아까보다 확실히 단단할 예정이다. 뭐 그거 말고, 뭐 지금은 뭐 어쩔 건데. 치구요, 9만, 7만, 토톡 77,000 어서도 밀림 넘어가. 드레이지 어. 프로미노스좀 약한 거니까 먼저 하나 좀 빼놓고요. 어마 열로만 때리네. 자, 이쪽에 무조건 근타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또 때리네. 어, 오케이. 요럴 때 걱정되는 거는 애가 죽을까봐 몸이 약해가지고 제가 좀 살살 때려야 되거든요. 살살 때리고 살살 때릴게요. 이래야 랭업 한번 받아먹지. 근데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자, 살살 좀 칩시다, 우리. 야, 네가 제일 살살 치야 돼, 지금. 야! 마 이거 20만이나 뽑으면 어떡하노, 임마? 아이고, 지금까지 나갔어야 이게 랭업 한번 받아먹었겠죠. 자 2패입니다 어째야 됩니까 어, 신호등 돌리면 되지 돌리는데 아까 2층 2패에는 그 방패 버프가 있었죠 근데 3층에는 4패에 있다고 했습니다 4패 에 그래서 2패 때는 그냥 때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빨간 카드가 좀잘 떴으니까 빨로 갈게요 빨초파 지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지. 초 차차차 22만 잘 치다 말이야 얼마 잘 쳐요 태양신 어? 진짜 태양신이 우리 얼티형이 옆에서 있지만 22만 원잘 뽑았는데. 진짜 태양신은 바로 이런 데미지다. 자석들아 버버퍼퍼 펑까지 36만. 자 지금 제가 색깔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부식이라는 디버프를 받아버렸어요. 어, 빨로 시작했으면 빨초파 빨 이렇게 갔으면은 디버프를 안 받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쉬운 장면이네요. 좀 아프네, 디버프. 밀림 나바가 특히 아프다, 지금. 얘좀 몸이 약하네. 자, 빨 하나 가볍게 던져주면 끝난 것 같고요. 어, 요런 펜은 좀 버리면서 필살기도 좀 만들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잡도록 하죠. 빨! 28만, 와, 세단 말이야. 어 굉장히 세요. 그나마 얘가 좀 기침하고 몸이 약해져서 그렇지. 사실 태양신 맞긴 맞는 것 같아. 만도길이 신급, 신급이야. 자, 3패는 뭐 고민할 거 없죠? 쭉 때리면 되는데 아, 보통의 분들은 이제 여기서 4패의 그 패를 좀잘 준비해 가야 된다. 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거 때리면서 힐좀 해주고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촥! 빠박! 때리고. 상대지. 단단하다, 어. 궁좀쓸걸 그랬나? 삼층 역시 진짜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어, 공을 하나 박았어야 되네. 사실, 궁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아낄 필요 없는 게, 다음 페이지 가면은 궁 하나밖에 못 씁니다. 어차피. 젤마가 밀림 나바 몇점 약하다고 자꾸 요쪽을 1.4 잘하네 조심해야 되겠다, 저거는. 자, 자, 이쯤 돼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수가 패시브가 뭐가 쌓여왔는지. 그리고 골치 아픈 건아니네 공격력 증가해가지고, 지가 피해를 안 받으면 자신의 공격력 50% 증가하는 걸 받았는데, 저게 좀 피곤해지는 거는 3층에 4패에서 점마가 자세를 잡기 시작하면, 반격 자세를 잡기 시작하면, 안 치고 카드를 막 넘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격력이 증가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순삭을 시킬 거다. 자, 순삭 시키면서, 어, 우리는 최대한 색깔을 잘 보유해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게 뭐라 했노? 이게, 이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렵거든. 사슴에서. 이마 이제 피해 고정 딱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한바퀴 돌 때까지는 피해가 1로 고정된다는 거 그리고 일마가 3턴 지나기 시작하면은 자세 취하기 시작하거든 아 피곤해집니다 이때부터 피곤해지니까 어 조져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조지면 좋겠노 어, 빨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빨로 시작하냐면 빨 궁을 받고 싶어서 약간 빨 시작했지? 빨, 초, 그 다음 파, 그 다음 빨 궁을 방아붙는 거야 궁은 빨이 제일 좋아요 일마 궁이 이타격로 꽂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데미지 일자리들 나왔고 또 데미지 일자리밖에 안 나왔고 또 데미지 일자리 나왔지만 이제 방패 없어지죠 방패 없어졌다 이제 들어간다 요거부터는 딜이 박힌다 바크닥, 바크닥까지 5 6만 터주고 있고요 반피 깎았네. 이번에 이제 이 말을 치기 품됩니다 간단하지? 치기면 되는데, 어, 그래서 약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요런 거 준비해오면 좋아요. 이런 거. 예, 삼성 직원 같은. 삼성 직원 같은 거 하나 준비해오면 참 좋아요. 왜냐? 자, 여기서 이제 킬딸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을 빡치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생명력이 20% 이하로 생존하게 되면 디버프 모두 해제되고 생명력이 최대로 회복되며 모든 능력치 10% 증가가 있거든요. 어... 계산됩니다. 계산돼요. 그러니까 피가 20% 이하로 생존하게 되면 안 되니까 피가 한 30% 있을 때. 그닥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 어, 피 회복 못하게. 근데, 일마가 30% 브레이크까지 있어. 그니까 러 까다롭지. 딜 계산은 되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딜 계산 실패하면 뭐 하면 됩니까? 도르마무. 일단 빨리 일시정지하고 강제 종료를 해야 돼요. 강제 종료. 그럼 다시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한번 보자고. 일단 초제, 초, 초. 어, 야, 초가 없다. 초없지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 없고. 자, 초가 없기 때문에, 연마 피가 한 3칸 정도만 남으면 이 직원으로 끝나거든요. 색칸 이상도 사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더더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필한 한 칸만 깎고 삼성 지금 지금 찔봄 끝이거든 지금 클리어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한 색칸 앞까지 필 깎겠다. 요거 한 장이면 어떨까? 어, 그러면 색칸 될것 같고 삼성 지금 하나 만들어 오면 참 편합니다. 끝이에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혹시 만약에 뒤에 안 맞으면 일시 정지하기 위해서 딱손 대기 하고 있고요. 어, 한칸못 깎았네. 자, 세칸 반을 깎을 수 있나요?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자, 브레이크에서, 퐁! 하하하하! <웃음> 이게 얼티민 형님인거라. 옛날에 암멜로 할 때는 브레이크 때문에 지금 못 죽이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리트라이 가기였거든 방금. 리트라이까지는 아니고 도르마무 가기였는데 우리 얼티민 형이 들어오고 더 쉬워진거지. 퐁이 있으니까, 이타격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말 쉽죠. 사슴이 훨씬 쉽죠. 3층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조금 이제 좀 집중을 요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쉽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좀 공략이. 했을까? <웃음> 전 공략이 안되신 분들은 딜 층으로 즐기시면서 아 나도 캐릭터가 갖춰지면 사슴이나 좀 패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만이라도 팰수 있으면 1층 뺑뺑이 돌수 있으니까 그리고 1층 뺑뺑이가 새보다 더 빠릅니다 진짜 1층이 아까 영상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아이스크림층 높,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제 어 개인적으로는 새보다 훨씬 쉬운게 사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웃음>